좋네요. 어? 아, 한개 누르고 또 누르고 이래야 되아니 같이 해도 있는데그러니까이참이 예. 아 참이슬 5 0는원더 올라가. 4 0원 한꺼번에, 아. 한꺼번에 해서 안 됐나? 맞습니다예다리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 어또 시장인가 아 이게 어디서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상을 좀치어 넘는거라 에이 어때 너가 싫어 니 안에 래 내가 또 치. 그래 내가 그거 앉을게 사주어 여기 있 거잖아. 니가 잘나오십어 아니 아직도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아, 내가 왔다 갔다 해야될 것 같아. 내가 고기 찍는다니까. 난 찍지 마요 아니 아니 야 나와 나와. 저번에도 우리가 나오게. 그럼 여기 앉고 내가 여기 앉는데. 너뭐 어떡하자고. 어 아, 여기 앉으라 그러면 안 나오지. 아난 아, 불편하게 앉아 밥 먹을 때마다 참. <웃음> 아. 아 이게 항상 일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저, 저, 저 전혀 안 나온다 전혀. 아니, 자세가 내가 계속 못 움직이잖아, 이래가. 아,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돌리라고. 뭐. 야, 그럼 사람들 나올 수 있다니. 안 나온다. 아, 참 불편하긴 한다, 진짜. 이럴래? 어? <웃음> 사람 불러나, 이럴래? 아니, 아니, 나 항상 먹음식 봤지, 고 공차고 나서. 아니, 나랑 먹을 때는 좀안 찍으면 안 되나? 근은에안 먹은, 안 먹은 적이 오래돼서 근자에 처음 찍는 거지. 아니, 근지에 처음 찍는데 나본 때마다 찍지 마. 아, 맞나? 아니, 나 만날 때마다 찍었어. 몇달 만에 한 번씩 보니까. 그러니까, 만날 <웃음> 때마다 찍지 마. 근데 나는 매일 찍어, 사실. 뭔 소리야? 아니, 매일 찍어. <웃음> 이게 나중에 또 이게 추억이 돼요, 세월이 지나면. 아이날말 나도 해요, 아 옛날에는 또. 영경사진이 남는다하는데 요새는 영경영상이 남는다카다 아이 기능이 안되지 왜 이거 사라졌네 기능을 다 몰라 아줌마 먹으래? 다 익었고 왜 이렇게 하는거야 어? 다 익었네 아니 뭐 아줌마가 먹으라한 먹고 먹지마라카 <웃음> 우리가 보고 맞으면 먹는거지 와불세다얼추다 익었다 다 익었어 제주도 사람들은 이래 바싹 안익히 먹더라고 끝에만나 이런거 진짜 좋아한다 끝에만 살짝 익히가나 아, 이게 바짝 익은거든아 원래 내얼굴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봐줄게 아니 이래 바쁘면 이 고기가 또안 나오거든 그래 내가 또 아들 실시간 찍는 걸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 모르면 일단 배워야 돼면치이난 유튜브 할줄 알았나? 뭐. 어? 모르면 다 배우는거 저번에 흑돼지는 흑떼 봤는데 사실상 네. 별로더라 제주도 도민들도 제주 흑돼지는안 먹어 많이 없어. 여다니까 제주도에 흑돼지 농장 자체가 별로 없는데 그 많은 인구들이 와서 무슨 흑돼지를 먹는단 네, 말이오 이모님 요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요거 좀 되나요? 예 네, 요즘 이거 같이 안 찍어 먹잖아 안 먹는답니다 <웃음> 내가 더 먹으려고 이게 멸젓이 맛이 없어 괜찮아 제주도 멸젓 맛있는 데는 진짜 막 멸치 푸다란거있잖야 숭숭숭 들어가 있다니까 맛있어 음? <웃음>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이 근절 고기 안먹는나 응? 자절 고기 안 먹었었나? 자주 먹지 여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또 이제 내가 이제 먹방 그거를 보고 사무실에 물어봤어 나이가 이제 50 중반인데 응. 혹시 요새 뭐 유튜브 이런 거 즐겨보시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하니까 예전에는 정치 유튜브 좀 보다가 요새는 먹방 이런 거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봅니까요. 아들도 먹방 보고 남편도 먹방 보고. 아니 나이다50 넘어가 먹방 그런 거 봐요. 젊은 아들이랑 보는 거야. 에이 네이게요 하면서. 나이 모두 요새 먹방 봐요 하면서. 그 유명한 아들 이름 막 대대. 나 몰라. 아난 모른데 카면서. 아, 그 소위 쯔위. 아그럼 제일 유명하죠아그 어. 그 안에 옛날부터 뜯느라고 아... 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더라 했더라. 아니 벼락부자도 벼락부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먹더라 내 생각인데 오래 못살지싶다 아니 병원 진단도 받아왔는거 TV에 나오던데 응별 음. 문제 없다고 나도았던데 근데 유스인가 뭐, 뭐 사이트 드라마에서 별 문제 없다고 나오더라고 이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얘 한번 들어가 봐라 나오는지 한폰 네. 하나 더 가져와야 되는데 차에 인터넷만 되는 핸드폰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갖고 바로 온 바람에 나오는지 안번 봐보라고 뭐든지 모르면 알아야 되고 도전 한번 해봐야 돼뭐 세상에 뭐별건아나 이것저것 해보는 거지 능드면마다 하는 거지 뭐. 못할 게뭐 있어 아 상현이 아이 또 우리 학교 동기가 또 보네 <웃음> 와이무라 이거는 스킬TV로 안하네 스킬 TV는 네. 그거 하면 안 되지. 뭐 하는데? 어, 스킬 좋고 스킬 TV는 거 완전 이제 부동산으로 자리, 자리를 잡았으니까. 에이, 내 팔하고 다 나왔네. 아유 팔좀나오면더 나와봐. 아, 소리가 흡수가 크게 나오네. 소리가 좀 시려워. 니가 크게 좋아. 이래서 마이크를 쓰는가 보다 사람들이 상인이를 여기서 술안 묵나 술 한잔 묵어야지 아유 충분히 상해가 제주도 공찬은 상해 동영 이인들이 많아가고 이거 좀 키나라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게스트 이래 나오잖아 다 유명한 게스트막 부르는 거야 저저저 저, 저, 저 아프리카 TV 이런 데 있잖아 그래갖고 돈 주돼? 근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돈이 야가 후원받는 게뭐5천원 들어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 30, 50받인데 내가 한옛 날에 한 프로 다 봤어 계좌이체되는 거, 띵똥카는거 빼고 슈퍼체리아그 엄마 2,300여 계산지에 막 들어오는 건얘기안 뜨니까 띵똥 끓으니까 아 누구누구님 얼마 감사합니다 하니 거까지 할, 합하니까 아 이게 하루에 한 500이 넘어요 500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마이크를 난 마이크도 다 있거든 있고 쓸건다 있는데 상추 비싸다 카는데 상추 많이 주네 그만큼 주는데 아유. 아, 그만 주면 많이 줄지 안 주는 데 있단다 아 진짜로? 이봐다물또 시키지 마야 근데 <웃음> 이거 바뀌네 노크러스로 응? 노크러스로 바뀌어 었 품이 있어 보일라고 야저 한장 감기팔 품이 있어 <웃음> 제저 <웃음> 저번 주에도 제주도 갔다 왔지만, 확실히 제주도 고기가 맛있다. 고기는 뭐, 제주도나 농도보다 맛 아니, 상겹살은 진짜 제주도 고기가 맛있어. 자, 한잔하자. 1인 미디어 CD에 카디만은, 우선은 혼자 여자가 술 먹방하는 아들도 태반이더라고, 내가 이제 찾아보아야 음. 맞죠? 그러면, 근데 안 혼자서 여기가 이제 먹방을 찍는 거야. 삼겹살 집에 가고 소주 새벽 먹고. 어? 근데 그게 진짜 소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유튜브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왜그런 움직여야 되냐? 빵이면 뼈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뼈가 좀 움직이잖아. 고기는 그래도 웬만하네 <웃음> 아니 이제 고기 괜찮더라 음. 옛날에도 내가 여기 왔었었거든 음. 고기 괜찮더라 아니 유명한 집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 음. 우와. 난 유명한 줄 모르고 자랐었는데 야가그서올 때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없었어 네개월시에 엄마 여기 어? 오차에 <웃음> 오세요 <오케이> <웃음> 내복하는 게야. 미 미용실 원장은 안 만나요. 제가 길래뭐 마침 아홉시 반인데 만날 시간이 어딨나 하면서. 도리도리 누구야? 지들끼리 맛있게 고기 먹으니까. 온 날씨. 도리도리 오라고, 오라고. 아니 도리도리는 누굽니까 아니 아이디가 도리도리라. 오라고. 아무나 오라고. 아무나 오랍니다. 거기 안에 술안먹도 늦게까지는. 비어요 소와먹고 잘 놀잖아 <웃음> 자 도리도리는 누굽니까? 지들끼리 맞을 게 고기 먹으니까 존나 씨아 내한테 씨 붙이는 사람 잘 없는데 일단 여기에, 여기 상동입니다 음, 고기 드실게요 네. 누가 가는 지나가는 시청자 <웃음> 시청자 지나가는 시청자이지만 자이 고기 두개더 이거 뭐였어요? 삼겹살 삼겹살 일반 삼겹살 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네. 아이렇스 시키는 거구나 스마트하다 그래 요새 세상이 좋아져갖고 이걸로 다 눌러라 하자내 보고 그 다음에 이모님들이 직장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눌러 드립니다. 아니, 갖다 주지는 못하잖아, 이 기계가 <웃음> 아 <아니>, 기계도 <웃음> 갖다 주는 기계또 있다, 봤다, 그걸. 봤다, 봤다, 그래 이제 직장 많이 있는데, 나중에 <웃음> 세월 지나마 어, 얼마 넣지 않 남았다. 오, 내비에시님 5,000원 아유, 한잔 하세요, 5,000원 요새 소주값이 한 잔에 오늘 한 병에 5,000원이더라, 5,000원 어? 근데 이게 유튜브가 슈퍼챗이 어, 5,000원 주면 2,500원 띄고 2,500원 뿐이 안되 때문에. 아 <웃음> 슈퍼셋이 안 돼, 저, 저 소주 한 병을 못 먹어 그래 이모님 보신 김에 저희 마늘 맛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소주 한잔 빨고 있는데 누구는 고기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참 아유 뭐 이런 거 갖고 세상이 오라니까 <웃음> 불공평하다고 계산하아 같이 먹자니까 오늘 내지 자 지나가는 사람 와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오세요 네. 뭐 늦게까지는 안 먹어도 이제 술이 날이 되고서 누구는 뭐 그랬다지만 밥도 못 먹는 사람들천지다씨 감사합니다 자, 나중에는 진짜 뭐, <웃음> 돈좀 벌어가 승용 좀 해가 이제 먹방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내 얼굴 찍어갖고 딱어리는데아아 아, <웃음> 아, 아, 있는 건 괜찮은데 아니, 지금 그래 지금 자연스럽고 아주 좋은데 뭘 해야 돼? 그거한50 넘어서 해야 되잖 도리도리가 여기 제주도인데 야 어떻게 어떻게 가 여기는 육진인데 씨아 <웃음> 그럼 날 잡아서 오세요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많이 올랐죠 지금 옛날에 3, 4만이면 갔는데 지금 시안에 저번에 갔을 때 비행기 12만 원 9만 원, 음, 10만 원. 음. 와. 와, 뭐, 편도가. 그럼 편도가. 음. 근데 저번에 우래 일본 땜 족구 대회 때문에 갔는데, 와. 아, 내 계신 또 5천 원을더 보냈군요. 아 역시. 내봤에 5천 원이죠. 아니, 5천 원더 보냈으니까 이제 만 원에서, 만, 만, 어. 만 원에서 이제 구글이 50% 가져가니까 5천 원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돈이지. 음. 어. 아우 음. 오늘 어, 내기에신 친구때문에 이거 또 소주 한니다 고기가, 고기가. <웃음> 고기가, 고기가, 없어. 고기가, <웃음>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고기가 없어 요 고기가 없어 보인무얘이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웃음> 없어요 야 오찬아 이거 고기가 없단다 <웃음> 야, 이거 어, 슬퍼. <웃음> 슬퍼 이거 한개 다야 한개다 <웃음> 어떻게 아 <웃음> 일단은 뭐 5천원 5천원 두번 아유 친구야 고맙게 소주 한병은 먹겠다 때문에 이게 상부상부죠 근데 서로 주고받으면 재미야 재미 사실 근데 50%는 구글이 가지고 간다는데 뭐 어차피 이래 보면 먹방에 5만원 10만원 막 보낸 아들도 있는데 그 재미잖아 사실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니까 서로서로 서로 참고해줘야지 돈 쓰고 남아 돈 아씨 도리도리 누군데 지나가는 행위가 이분만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동생은 아닌 것 같고 내 얘기 안 끊었다들 도리도리는 비행기 타고 오라니까 <웃음> 응. 도리도리 지나가는 사람이 막 이만큼 얘기 안할긴데어 아, 내게 신또 많은 또아 오늘 내가 <웃음> 땡큐 땡 아, 내게 신아 역시 또 요새 먹방 이런 거술방좀 모두 많은 아 소주 아소아자 내게 신 삼겹살 시키라고 많은 보내줬습니다 아유 내보 그 보내준 게 아니고 네보고 보내준 거 같다 인사 한번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삼겹살 창소로 1인분에 13,000원 하하하 아, 니 먹방 잘하겠는데. 와, 미치겠다. 10만원 그냥 어떻게 쏘노? 본인 같으면 그냥 쏠수 있겠나? 아, 나는 못 쏘죠. 나는 못 쏴. 난 그런 거못쏘지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 지인이라면 얼마든지 쏘죠.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이제 밀어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도리도리 그만 쌓아라 이지라음 <웃음> 고기 음, 왔다 도리도리는 누구야? 말을 옳다 놨다 지멋대로야 맞는다 아, 그러니까 동생이만 내한테 이런 얘기를 못할게 이 도리도리 찾으면 다 나온대 이거 어? 닉네임 검색해갖고 찾으면 다 나온다 고기 2인분 <웃음> 아 오창이 3천원 더싸만 3천원입니다 이가페는 3천원 더 싸겠지 <웃음> <웃음> 아 오창이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다 아무래도 내가 오창이 본개네그 송해공원 가서 막거 찍잖아 내가 그때 두리공원 그거 할때 공차 고나서 우리 뒷길로 올라와서 야외로 장 돌아봤어 못하겠는거야 이거 할 짓이야 이거 들고 아. 그래 그래 이제 형님들하고 뭐 해갖고 술 한잔 먹자고 그래 바로 공차고 그 뒤로 산으로 타고 올라들어가면 이거 끝자라이네 야외음악당 야 방구석에서 여자 포기하고 키보드로만 말하는 동족 도리도리 내가 이방 어떻게 왔냐면 출방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웃음> 놀러 왔다 이러고 근데 왜 자꾸 다 반말이야 야 <웃음> 이, 뭐고? 아까 그, 똑같은 겁니다, 삼겹이 아, 집이 원래 그, 목살이 유명했어. 오겹살. 오겹살. 그런 거. 난간결지 났어. 아니, 난 흑돼지도 한번 먹어봤어. 어? 흑돼지도 한번 먹어봤는데. 응. 몰라. 나는 제주도에서 내가 한 5년 있으면서도 흑돼지 먹어봤는데 사실 별로더라고. 그러고 제주도민들은 흑돼지 안 먹는단다. 흑돼지 농장이 별로 없는데 무슨 씨 흑돼지를 먹노? 하면서. 다 수입이다, 수입. 그냥, 어, 백패점으로가 제주도는 그 서문시장에 가갖고, 네. 서문시장 가서, 올레, 심, 아, 아니다. 올레 가요. 그럼 애들아, 그 우리 아니 올레가요. 그럼 전시용 식당이더라, 까부가그 우리 단골집이잖아아 근데 이게 조금 느리게 올라오네. 어, 아, 아, 한 아. 5초, 10초 느리네. 아, 좀 느리네. 아. 이모 아까 벌써 닦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오더라고 우리 동차는 거 찍어도 얘기 끝나고 나면 여자 얘기 나오고 아, 다른데로 말해라 아, 도전의 민원실에 차 많이 막히더라 그렇지 않아 그래갖고 유료주차장에차 된다고 한 가지 더 돌아가 대고 음. 생각하니까 그 무료로 또사한잔또 있대 아 맞나 아이고, 그래. 무료, 무료 주차장을 좀연락했는데그 방송에 자식에또 주차할 때가 있더라고. 그 바닥에 선포적 차를 딱 패고 나오면서 아저씨한테, 여기주차료는 그 아저씨한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무료입니다, 이 차들에. 음.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 저번에 안내실에 내가 뭐 하러 왔다 갔다 할 때, 어찌로 가라, 이차들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웃음> 내가, 지금 <웃음> 내가 원래 알기로는. 네, 왜 그러세요? 네. 네. 와, 내가 알기로는 군사단독이 저기, 아. 그쪽인 줄 알고 있었거든. 아. 신배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가 시키는 데 갔더니, 다시 신배관으로 가라카더라고 안내하는 아들 눈도 안내모보서보뭐 그래, 우리가 길 몰라갖고 이래 줄까갖고,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면, 모르면, 아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걔도 한테 저리 가세요 이렇게 가만 저까지 갔다 또 물어야 되는데. 짜증이 얼마나 하는지 자꾸 직접으로 막. 자네 개씩 뭐요 일단은 소주값도 주고 상점살값도 주고. 아 오늘 일단은 뭐기시신 때문에 일단은 1인분 공짜에 소주 한병 공짜. 잘 먹겠습니다. 자. 상이 보고 싶어 하던데 안 아, 만나나 이 카길래 둘이 뭐 연락해 갖고 보면 되지 그래 뭐 스크린을 치든 야, 둘이 어째 보노 카면서 수하십니다만나 <웃음> 요즘 다그 저번에 또 한참 할 기름이 좋아 아유, 뭐, 아니 혼자 해도 재미없다 같이 해야 재미구들그 언니 그거 있잖아 너들 그 가게 네네. 앞에 아파트에 아, 그것도 보험아 맞나 너는 저는... 너보다 더 바쁘니까 오참아 형나와요 와서 먹자. 어? 안바마면 와서 같이 먹으면 되지. 뭐 맛있겠다 하지 말고. 이거 고기는 좀 맛있는 집이다. 야. 맨날 달서구에서 이제 고기 허기가 달서구에도 그뭐 그때 먹어봤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구어주는데 얄팍한 아 거그래 뭐. 별로던데? 아 맞나? <웃음> <웃음> 그거 줄 섰다 줄섰아 진짜 별로던데? 어, 맞나? 근데. 굽어주니까 그, 잘했지. 굽어줘도 후보, 그 고기는 싫어.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빨리 굽고. 대패 자체가 사실 맛있지는 않다. 대패가 오리지널 삼겹살이 아니지. 네. 원래는. 삼겹살. 원래가 삼겹살이 아니죠. 대패가. 고기 질을 따지면은 음, 음. 식감이 좋지 않다는 거지. 보상이 뭐 자주 술안 안 먹어도 밥물러면 오면 된다 그런데 뭐집 앞에서 이까지 올라타마 술을 먹으면 쫓아오는데 옛날 같더만 옛날에 7080때문에 야 한번 운락가면서 같이 가보자 이게막 <웃음> 와가 또 아는 형님하고 7080 왔는데 우리뭐여자한테이거 뭐? 이것도 뭐? 기온차 돌아가는데 바라도 뭐? 따뜻구나 따뜻구나안 움직이잖아 아니야 머리가 위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이니까 이금움직리는 거잖아 각도로도 각도로 바람 각고맞맞요 음. 환풍기 계속 움직여야 돼 네. 가슴 나오는 거 같은데 카메라 도내려 밑으로 가슴만 내려가. 나오네 가슴만 밑으로 내려라 많이 나오네 <웃음> 뭐 아까 얼굴 다 나왔었는데 뭐 포장권 치즈가 이거 신집봉 <웃음> 치즈 간다 이러면 내가라아 <웃음> 가슴들 없다면 아, 생각해보고 내려라니까? 시집가자 더 안나온다니까 나와 많이 나와 팔도 나와 팔도? 이 나오네 <웃음> 그 10초 전일까 10초 전일까 느린다. 그 10초 전니까 나는 그대로 보이는 거고 너는 10초 뒤에 걸 보고 있는 게다 이시간아야 이게 막 돌아가고 어찌하네 일부러 돌아가는 줄 알까 아이가 이봐 이만나 돌아간다 근데 내가 보는 거하고 틀린 데 어? 네, 아까? 니아까 아까 보고 있네, 지금. 아, 아까야 아, 이거 이빨 땡겨야지, 앞으로. 아, 바로 없잖아. 아, 그렇네. 아, 나 몰랐네. 왜 <웃음> 그래, 사람들이. 당겨야 되는 거야? 그래 쭉 끝까지 땡겨야지, 아 이제 실시간이니까. 그렇구나. 그래도 안 그래도 공사하는 형님들이, 야, 우리 집어는거왜안 나오노? <웃음> 가면서 생각 하는 거야. 아, 형님, 뭐, 아까 30분 전에 거 보고 있어. 이거 끝까지 땡겨야, 앞으로 쭉쭉. 시시하는 앞으로 땡겨야 됩니다. 그 위에 리플레이, 리플레이 빨간색 잘 보세요. 아까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뭐 채팅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자꾸 돈다 이거. 아, 눈에 그슬리지 본사람도눈에 그슬리지 못거다 우리는 이제 이걸 전체를 보지만 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래갖고 빙빙빙빙 돌아보면 짜증 난다니까. 네 오늘 나비요. 탄다 탄다 네? 탄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아니 네. 탄다 무자 올리노또 돌아간다 그 리플레이 하세요 이제 네, 위로 올려. 그 감정하시는 분이 마늘이 없네. 아마늘아 맞네 마늘이 있다 마늘. 이봐라 이거 독이도 독일 독이란다 이거. 네. 옛날 플라스틱에서. 먼 접시락 네. 하지, 이거? 이걸로 다 바꿨네. 마늘 있지? 근데 이제 마늘은 안 먹어도 된다, 우리는. 네. 이제 사람이 다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됐을 네. 때나 이제 마늘 먹는 거지. 어... 근데 내가 나이트보 이거 설정을 했는데 뭔가 네, 잘못됐는가 봐요. 대충 영어가 나오나? 그거는 내가 감정이 한번더 남았는가 봐 아니면은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닌데, 니 저번에 막 영어 했을 때도, 나중에 본 게, 영어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그 리모, 리모토콘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시간에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리모토콘이 아니고, 영어가 막이렇 나와요. 고추하고 싸움. 야, 니가 이런 거 실시간, 야, 니하고 내고먹방 한번 찍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여쭤보 알았으니까, 쌈싸은뭐 이런, 이런 거, 이러면 런 별로 좀 리얼케 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된 거를 이제 영상 딱 얼굴 보여주면서 이제 찍어야 된는요 게스트 이제 여자들 좀 구하고 네, 누분은뭐 밥이고 먹방도 한번 가봐야, <목소리도> 가봐야 돼. 돼 고추하고 쌈은 없네 그래, 쌈안 네, 주네 여기 그래. 한번 불러봐야 될까? 네 배로 고추하고 쌈이 없네 그래 아, 맞네 어, 고추 뭐냐 봐. 고추하고 쌈 없어요 그... 쌈들이 그냥 네, 쌈장하고 어, 쌈싸먹는데안나왔는데아 그거 말고 이거 이제 조합원 뭐 신청 이게 인물이 좀 되면 얼굴빵 비사가 쌈도 이래 아, 먹는걸 보여주고 싶은데 나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못생긴 그 아들 못생긴 애들 많이 가니까 일로안 보고 싶더라고 좀 잘생긴 아들 그 예쁜 아들 가보고 싶은데 그라고 분이 하고 좀이 달라끼 아주 그 쌈도 좋세어야오사이이 때문에 맞네 그래, 이걸 안 주네 선지. 요새 이제 상추가하고 아, 깻니까 비싸다 아, 먹겠네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구만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그리고 그 나중에 아, 확실히 오사인 센스 가넘치네아 김치는요 김치는 원래 안 준다요 안 준다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는 말씀하셨세요 아, 김치는 안 주고 저거 주더라고. 우리 이제 복집에 가면은 이제 무치, 무치, 네. 무치 는뭐 이런 거. 아. 네. 와, 탄다, 탄다, 탄다. 아, 할 건지 말 건지. 아, 아, 그, 럼 그거 맞는 가보 고, 그러면은 그때 할 때, 어머니가 이제 집을 받으실지. 그때 되면은 현금 정상이에요. 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여기 한번 왔는데 그 유명한 집이라 해서. 이거 좀 돈을 하고. 정말 할지. 근데 종바리를 이런 걸다 갖다 놨네요. 손님 저녁이 되면 미쳐진다. 지금 근데 우리가 근데 일찍 와서 까지에요 지금 미쳐져 미쳐져. 오늘 많았고. 또. 이래도 또지지부진하게또할 수도 있어요. 뭐. 김치 말고 뭐 이래 무도 안 되겠나요? 아, 이걸로 무만 되이나 소가가 난다고 해갖고 이거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몸에 음. 지금 분위기는 나도 나쁜다고 가는데 요즘은 지금 뭐 전국에서 건설사에서 지금 손 너는 보고 멀리서 찍고 나. 전체 다 나오게 한번 네. 해라 시청자 오0명여서 멀리서 찍고 와. 갖고 또뭐 전체 다 나오게 내가 봤을 야, 때 얼굴이, 좀, 나오게. 내가 봤을 야, 때 얼굴이 좀, 되고 좀 되고 이래야 뭐 멀리서 짓는데근이안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음, 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아들이 멀리서 좀 찍어줘야 안 보겠나 a n Molly's a Joya and Boya. As a party, Molly's a Choco Magiran, Choco and Korea, Chicken, 배 o l l 는 s a m o l 일단 내가 또새로 정보 나오는해함 해봐봐 뭐어떻야 아직까지는 뭐야 니도 니네 나오겠구만 안돼 그래? 아, 우리도 맨날 어? 공차고 좋지. 나서 그밥 먹는 거 가까이서 찍도만아삼정을 멀리서 하면 아니지 멀리서 하면 하면 멀리지 지금 이미 밥한 수가 너무 먹잖아 그러아까 저게 자꾸 가 뭘, 이자큼 쉬워, 이만큼, 쉬워, 이만큼, 쉬워, 이만 멀리서 이만큼, 이만큼, 쉬워, 이만 이만큼, 이만큼, 만큼 쉬워, 만이 이만큼, 쉬워, 이 이게 흑면으로 찍으니까 좀 크게 보이네 카메라 보는수밖 없지 야들이 이대로 뭐뭐 뭐 얘기 들리나? 뭐 아소주한잔아 얘기는 잘 들린다고? 아니 아유. 집에 마이크도 있는데 마이크 한번 가져와볼까? 그치. 이게 모든 컨텐츠는 모르면 배야돼 우리는 뭐 배우는 거에 뭐 사실 겁내하지는 네, 네. 뭐 않기 때문에 네. 배우는 거에 겁내하지는 않다 이 정도는 술은 뭔데? 음. 아니 내 차에 트렁크에 그 마이스하고 다 마이크. 있어 어차피 네, 뭐산바리부터 뭐, 뭐, 뭐, 에조 정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건 상가로 못받뀌 이게 좀 낫나? 왜냐상은그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주고 받아야 돼 서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서로 이제 얘기해줄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상안고 그, 그, 그 <웃음> 나중에 판다. 그때 봤을 때 그때 봤을 때 아파트를 하나 받으세요. 받아. 자, 옆에 부동산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3 8층인데 높이가. 명날 시도 나와야지. 야, 야. 야 지나온다고 나오면. 어차피 시집 못 간다고, 아니, 시집 못 간다고. 조합원으로 받으면 그래도 최고 좀 저렴한 가격이니까. 이게 이게 테이블이 이게 다야 음, 나와. 어, 나 나와. 아, 나오차한와 아까는 오차이 때문에 이제 얼굴이래뭐여주고 아,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면 안 되지. 먹고 다 고기는 이뭘말하야 아, 요아됐니 아, 이게 쌈장이 아, 예, 알았어요. 아, 이게 쌈장이 네, 여기 들어가세요. 쌈, 요네 동사 상담해 줘라. 게 아니고 어. 여우가 그... 그냥... 그거가 아니라 그... 거 우리 건물주이 근데 뭐, 뭐 상담은 자기들도 부자로 할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하기 싫은데 음. 제 동지로 재개발 들어가야 되니까 음. 자기는 지금 뭐 공시가가 별로 안 올라갔으니까 손해를 아, 보지 않겠나 이런... 아... 공시가하고상장얘기하 그러니까... 아니, 여보지만 그 동산인데, 그동나 가서 물어보면 되지. <웃음> 돈기까가하고 뭔가 뭐. 모보다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을까봐. 알겠지, 지가 도받고 싶겠지. 내가그 보상금 받 아, 나하고 상관없이. 그 그래, 자기 보상금 마 어, 자기 보상금. 그래.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래. 지금 적가을 하지. 그걸 왜냐안해면 나중에 얘기해. 누군가가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어도 죽어도 죽어도 조합사무실 있을까, 도죽가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니도 죽어도 믿어도죽 내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원래 이 사람만, 저 사람만, 이 사람만, 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음. 결론은 마지막 에난 보상을 얼마 못 받을 거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이 그거야. 높아시에서 문자를 자꾸 크게 만드는 거지. 이게 멀리 있으니까, 오상아 멀리 있으니까 글씨도 안 보인다. 중요한 거. 어? 쌈 사서 맛있게 먹고 이차는 노래방. 노래 부르지 않아? 노래같으세요못 부르지 이러봐 <웃음> <웃음> 이게 좀 크게 나와 후면을 하니까 네. 맞네 그리고 유튜브 아들 찍는 아들 이렇게 보면은 좀 크게 나오는 아들이 보면 실제 보면 우수율 많아 하더라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렇구나 실제 그러는 후면을 찍어보니까 난널볼수될거 <웃음> 같아 아니, 그건 전면을 찍었는데. <웃음> 그건 똑바로 나오는 거고. 진짜 아니야. 카메라, 떡대가 아 나도 마찬가지야. 떡대가 아니라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막 작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거. 그... 같은 거, 동키 종우랑 무슨, 누구지? 다리수가 아니고. 리수가 아니고, 그건 뭐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 김혜수가 다 똑같은 거야. 실제 보면 안 그렇다잖아. 실제 안 봐도 그왜 방송하면 얘기하더라고. 김혜수, 실제 보면 그게 등 드신 게아니라 음. 화면에 그래 보이는데? 고기 잘안 아, 이잘안문제인데자이제서이 아, 이자리에이자이좀많 아, 이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서 uh -huh. 그니까, 어. 응. 아, 있어 리에서 아, 이자서이에서 아, 이자에서 아, 이자리에이 아, 이자이서 아, 이자리이 달초구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요새 시스템이 막 이런 거같 되는 거다 눌러서 아, 딱 눌러서 네. 서울사람보면 전혀 없기지 제주도가 도 이런 거잘 듣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다 여기 멀리 거툼말이 까지만 해도 이런 거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 못생기든 잘생기든 얼굴이 이렇게 좀 나와야 이따가 된장에 밥 먹으면 되겠나? 그냥 고기나 어. 양이랑 때는 고기나 나오고. 그러면 차돌 된장 먹을까? 그냥 된장 먹까 아니 먹고 싶으면 누로. 차돌 하나 시키고 <웃음> 공깃밥 두개 시킨 되겠지. 네 한국에 다 먹기지. 다는 말이야. <웃음> 좀해 줄게 내가. 공식이라하지않식에서 내가 좀먹으면좀 족춘되어 음, 음, 난 그래 밥을 많이 먹지않밥안4년부고 아아 기좀 아까 하나 빼더라. 아니 그렇다고 안먹지도 않아요 안아 그럼 내가 밥은 먹을래? 그래 안 내가 밥 먹자 그러면 아아 이모한테 이모한테 물는데안 먹느냐 안 먹느냐 안먹지 안 이모 죄송한데요 네 저희 고기밥두개였을는데 큰게 어디서 바수 있을까요? 네 물느 멀리 고 하면 여 멀리 느끼고 가까이 찍고, 떠나서 그 내가 이제 먹방 이런 걸 보니까 얼굴 다미치고 그래 묻더라고 그게 돼야 되지 이게 나도 이제 지금은 음식 보면 엄청 많이 다는데차착고 나서 술 먹을 때는 뭐다 찍지 마 자. 그럼 요즘에는 어 이따가 해보면 좋겠가 먹으니까 좀, 좀 질린다는 느낌 들죠 이제는 먹을 하나 오케 어디서 음식이 뭐 일이 있어 나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로 그래, 읽봐라자 고생했다 하여튼 뭐 오늘 후보은 제가 그대로 다음에 바꿔주겠습니다 어, 어, 어, 고장이 아 <웃음> 얼마 보냈냐고 말만 틀어버렸네 근데 오사리 교정형은 송혜고 맞아 어. 송혜고 200명, 300명이요 막 근데 그누구가 하나 스타트를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날드분들 고생 많다 그래서 저희 뭐 구독자도 구독자하고 조해고도 조해지만 돈으로 따지면 돈 안된다 그래 시가 빨리 올라가봐야 그 우리 유튜브로 계산해주면 돈으로 계산해주면 만원? 5천원? 2만원? 그랬구요 안돼 근데 이제 뭐 이탕은 뭔 미래를 보는거지 기름값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겁니다. 나오는 거지만, 넌미를 보고 하는거니까 와, 이때에서 들흔거리겠지 고상이 간단다, 자. 응, 미사일라 고마워요. <웃음> 아, 넌 늘글글하게 유좀 하겠는데. 아, 한번 해보세요, 어? 은 네. 어. 아그러니 <웃음> 아니 미용실에 그냥 실시하면 계속 는거야 아, 얼굴 나온다고 어, 지 아니 자기 얼굴만 안 나오면 되잖아 응? 어? 자기 얼굴안 나오고 네 얼굴들에나와고에이그 동산이 자꾸 뒤편 그, 머리 감으러 고 왔다 해. 그러면 또 싫어하느냐 싫 사람 싫어하 범죄자도 아니고 큰 범죄자일 것도 아니고. 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웃음> 아, 이때까지 상황이요? 아, 남면으로 생각을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왔네왔네왔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음. 정황상. <웃음> 아, 이때까지 정황상 걸릴 수도 있어. 아, 뭐잖아. 마약 공급체가 아직 머리 자르러 왔는데. <웃음> 내 마약 공급체 기억하라고 왜 나오나? <웃음> 어! 가아볼전마으로 공개술범이네 배내는 시간에 지 <지금> 나와나? 아, 신경을손이이 온나? 나기손 많던데 일주일에 안다 일곱 시간 일주일이야? 해가 <웃음> 비어잖아 아니 해가 렸지면 나... 사람들이 일곱 시잖아 일단 뭐하일서 안되체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뭐 패턴을 움직인다 알지 해는 기고 해군은 하고 소주는 못마법모야될 시간은 없으근 이제 이 이게 해가 되니까 빨리 더야겠다생각안것도우죠뭐이시 마셔 시 반에 마신다니까 아, 그마면 보면 8시 반에 마시는데 9시 10시 되서 오면 전화 전화를 이제 완전 단골들은 전화해서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좀 잘라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센서를 놓지. 왜냐면 이게 또한 번은 이제 내가 또 얘기상 또 잘라 드릴 수 있는데 그걸 두번세번 번 이제 또 달라 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면 안되는데 안해주면 또, 또 거기서 또 화가 나죠 아, 그런 원래 사람이 그래 아, 그런 그리고 우리가 그래. 또 서비스를 해,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원래 정상적인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시는데 어. 그문 닫았으면 그렇다면 딴데 가서라도 하고 가면 되사 다른 생이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 부딪히게 되잖아, 그 그래서 나는 뭐든지 안 부딪히기 위해서 우리의 국무은 S의 국룰은 야약이 안 된다. 오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 대통령이 와도 오는 순번대로 설마. 네, 똑같다. 머리, 윤석열 머리 5분이면 뭐, 다 자르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 <웃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뭐든 어 야, 다 똑같다, 사람은. 공평하다, 평등하고. 몰라, 요즘 영형을 보자. 부동산만 한 20년 가까이 이랬대. 요즘. 야, 사람들 많아. 요즘. 부동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건 뭐, 딴 데, <웃음> 딴데 채널이 있잖아. 아, 그랬네. <웃음> 그거 다 얘기해. 다음에, 그거, 그거만 하자. <웃음> 내가 질문 한번 해줄게. 우리 그거 한번 하자. 답방. 아, 재밌겠다. 우리 부르면 할줄 아십니까? 아니, 그건 니가 하는데. 내가 답변을 하고. 답변하고 아, 내가 부르 물어보면... 내가 또 껌껌 물어야 돼. 어, 그르면 내가 또 얘기해줄게. 아, 맞아. 잘잖아 <웃음> 대구의 대표 클라스 아니스 S 클라스. 응. <웃음> 네, 이모디. 같은 맛이 있긴 네. 좋은지야. 이거 다 네. 먹을 거야밥 끓은 한개 아니 아니 아니 다 먹잖아 다 먹잖아 다 먹잖아 왜냐면 이밥 색깔이 많아 야이 밥이 무거워 이거 이거, 이거 그밥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 이거 갈레밥 그, 아니 무슨 밥이지? 색깔 우루에가 무슨 밥 하던데? 야, 소주 한 병은 그 전화에 혼자 밥 색깔이 이랬습니다 색깔이 우선 이 밥이. 이 그러니까 옛날에 안무이 줄때 그, 뭐그 쓰는 건 뭐였지? 그, 아, 이건데, 그 색깔. 그, 예쁘다. 개박같은 옷이야. 그, 밥 색깔은, 나, 바로 그냥 흰게 좋다. 그렇지. 아, 어, 우리가 흰게도 이제 그 때부터 이제 보고 살았으니까. 아니, 뭐, 조, 뭐, 꼭, 사발이. 아, 그러니까 조, 조, 조, 조 색깔이 이렇다 나. 아니죠. 이렇게 나지는 <웃음> 않죠. 조색깔이 이거것 같은데 무슨 말이 해야 물어 볼까? 그러니까 소금 하나 시키고 우와, 좀, 어 봐야지 와... 뜨거워 뜨는데? 뜨거 근데 뭐 고기 잘안물는데 오늘 좀 먹은 거 그래도 우리 이리 으로시킬까안 물래? 아내불러요내불러 말 먹다. 맞다. 삼 인분 삼인분시 있는 같은 데나 뒤에 이인분어 소주 드시고. 하나 주시고. 이게 뭔가? 뭐 뒤에 무슨 밥이에요 치자. 치자.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치자. 음. 치자. 음. 음. 음. 이 치자가. 치자는 또 뭔데? 거야? 열매. 열매. 열매인데 치자가 아니 밥에도 썼구나. 치자를 엄마가 밀가루에다가 치자물을 살짝 부어갖고 밀가루 반죽을 로가 팔이 아픈 데에다가 김치는 없어요? 아, 김치 안나오는데 팔이 아픈 데에다가 그걸 붙이고자 그러면 자고 일어나잖아 여기 막 멍이 들어있어 그 엄마는 이제 안에 독소가 빠졌다 이렇게 하고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치자가 살에 묻으면 색깔이 그렇게 바 아, 색깔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자 애매가 있어 돌넣면 이렇게 돼난 치자 이 아예 있는데 치자가 뭐지 하들어놓 대게 한가 색깔 <웃음> 우리 집 치자가 많거든 집에? 응. 그래. 아... 즐겁지 금방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발이 아프거나 어디가 쑤시면은 밀가루에다가 치자를 넣어갖고 섞어갖고 반죽게아니지 그래, 붙여놓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치자가 많지. 그러니까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음, 그래도 사놓고 이제 을하 내가 봤을 땐 치자가 살을 묻으면 원래 색깔이 묻은 <웃음> 것 <있는 거> 같은데 <웃음> 네가붙여면될거 아이가? 붙여놨지 어, 색깔 들잖아 색깔은 드는데 독소가 빠지는지 아무것도 똑같지 않봐 그러니까 이제 모친 얘기는 말씀 자세가 이제 독소가 빠졌서그다 응. 엄마 봐라 나도 똑같잖아 하면서 그래서 응. 너도 독소 빠진 거 아이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아 맞다 독소가 빠졌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 별로 안 아픈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출근하면서 가스를 눈치고 똑같지 <웃음> 너네랑 어서 와서 이기면 안 돼. 아, 이봐. 아, 빨가자 <웃음> 예, 건물 주인님께서 전화와고 자꾸 이따가 다물어잖아그런왜 니한테 물어보왜 야, 자기도 분명히 주변에 여기 지 아니,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우리 옆집 건물 사장한테도 물어보고, 그래. 음. 그러면, 자기는 음. 제거 멋있고, 그냥 나도 그냥 집보요 <웃음> 소리는 또 안들린다고? 어. 소리는 안들리는데 아 전화가 와. 그리고 유튜브 하면 아, 안 되죠? 아다소리가들리는데아 전화가 왔 그런건가요? 아아 소리가 부끄럽지 상품도 마스크를 어 아니 아니 이런 소리 소리 안나는데도 음. 치이리잖아이 환풍기 돌아가 안들리나? 아 통화소리는 안들리고 내 소리까지는 딱 들리는가봐 아니 버린소리도 안들렸어 아 이거 아까 들리는거 같은데 아 끌리나봐 들렸어 매일이제? 매는거야 나도 일날아는거야아야 그래도 얼굴 잘나고네 나는 웅망 먹는다 응? 웅망진창네 웅망진창 너희도 고그뭐 신문이나 아니면 사실 명이나 손이가없는야 엉망진탕. <웃음> <웃음> <웃음> 여기야 뭐야 출산이지 에이 출아니 <웃음> 엄청 잘나오는 편이야 화장 안했는 것이고 잘나오는 거야? 아 음식 잘왜 그런가 하면 니가 덩치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머리가 옛날보다는 좀 커졌는데 불구하에 차지 늘커졌지 그러니까 이제 늙으면 자꾸 얼굴이 커진다네할머니들이 아, 머리 그러니 니가 엄청 작야 나는 내 보도 못하겠다 내 얼굴 봐아게 거울하 완전 틀리네 원래 제일 얼굴이 다리 은거야 <웃음> 이렇게 작은데 아 여름인들은 자기 얼굴 고자기 예쁘다고 여름이잖아 그래 하고 어, 이러면 돼 어우 배불러라 아, 이게 거울 보는거하고 영상 보는거하고는 완전 틀리네 <웃음> 아우, 고추, 먹었긴 했다. 고추, 좋추고그 고추, 소자가이 소리가 올리오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이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추, 고 정문이 있는데 네. 가도 올게. 이거 보고실래? 빨리 와요. 아, 이렇게 한번 실시간 찍어보고 또이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가 저거보여가더 시원한 것고 있어 여가더 시원한 것? 맞지 아, 그래. 그래, 맨 처음에 안으로 들어게요 여기가 뭐여가 시원한데 원래 뭐 파면 시원. 밖에 다홀 채우고 안에 넣을 그래, 그래 그래 아이, 어차피 손이 많아서 난이살니까아저지 마시고 면 이렇게 아 그러면 찍켜봐야 되겠네 그래, 함부로 시면 너 안되면 좋지. 엎어졌고는 또 좋지. 세입자에 이렇지 어? 장사 잘되는 세입자는 그렇고 장사 안되는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있으것같니까 어차피 권리금 받잖아. 누구든지 다 받잖아. 누구든지 다 받는 거되 뭐. 잘되든 안되든 다 받는 거아 수행사 받아틀인데 어. 수행사한테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한테 주고 주인이 알아서 해라 아니네 여기 아니래 그러니까 동네 마다 틀리다어 여기는 저거 해서 준대 시행사에서 다이렉트로 <웃음> 주인한테 줄안 주고 그 금액이 얼마냐 같은 분들까지 가 돼요. 근데 뭐 출발이 그때 그그그 그, 그, 그, 그 하시는 분들이 대충 와보면은다들이 알잖아 이거 보고 하는 애들이 지금 뭐 작은 원장님 좀 많이 다르시겠네요 하더라고 정상에게 그 내가, 예? 하면 생니까 이제 나는 옆집에서 이렇게 옮겼잖아. 그러면 나는 그전에는 몰랐어. 여기 옮겨갖고, 씨, 어, 연수가 좀 짧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 어, 여, 여기 4동에서 이 집에서 이쪽으로 옮겨도 그전에 있었던 걸 날짜를 다정각하게 어, 그럼 내가 지금 10년 됐잖아. 옆집에서 있었던 것도 이제 다 쳐주는 거야. 연수는 쳐주, 쳐주더라고. 근데 내가 옮겼으니까 여기서 또 인테리어를 내고 거기서 또한가상각이좀 되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주는 거는 월매출의뭐 평균이겠지. 평균 잡아갖고 4개월 치 하고 또 이제 뭐하고 뭐하고 뭐 끼갖고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주는 거겠지. 4개월 치는 주는가 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장사하다 보면 연금소득도 있잖아. 안 잡히는 부분. 그렇지. 국세청이. 그거 완전 분리하지 응, 그까지는안챙 어, 그래서 분리해갖고 지금 각 열심히 쓰고 있어. 근데 지금 못 보시는 데 없으면 음대로 너희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들 여러분, 이게, 이게, 임대 아파트가 2,000세대니까. 너희들이 총 세대수가 얼마인데? 3,000세대. 와, 엄청난데? 그러면 그평리동 전체 전체를 지금 4동 그러니까 전체를 전체까지는 아니지만은 고 만으로 거주에... 대규모지 3천 세대면 그런데 중역은 저기 우리 6동 저기 6동쪽에 5동, 6동 지금 다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있잖아 거기 부지가 다 치면 싹다 치면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건물 허물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다 치면 8천 세대가 들어와 8천 세대근 사람 없을 텐데. 근데 8천 세대가 이게 한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아파트? 그렇죠? 아, 아, 무슨 아, 아파트? 그렇 아, 무슨 아파트?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총 다가 나중에 8천 세대가 들어서는 거야. 완전 대규모. 근데, 근데 여기가8 0세대 여기가 3,000세대야 그게 들만 그냥 따지면 3,000세대야 3,000세대지 네. 정말 어마어마하 구시하게 큰 거지 보통 천이 0 천천 명만 근데 중요한 거는 분양을 안해왜분양안 아, 아, 아, 아. 하고? 임대아파트 2,000세대 근데 네,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주택이거든 사실 아, 지주택은 경기가 안 좋을 때안 한다 아, 사실 아, 그래? 어. 이게 기존의 지주택들이 조금 잘된 되 물들이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주택이 좀 잘된 아, 물들요 원칙은, 지주택은, 인터넷에서 쳐봐라. 유튜브에 찍고평형세 사동, 되결발송으로 알겠지. 아니, 그에 대해서 뭐, 원할 사람은 없으니까, 어 적어놓은 게 없을 거구나. 유튜브로 얘기하는 하다 보면 없을 인데 지주택을 치보면, 지주택 자체가, 사실, 진짜 뭐, 경기 좋을 때 아니면, 지주택으로 두 사례가 있어. 지주택을, 뭐, 내가 아파를 가지고 하는 사례가 있고, 지주택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같이 네, 하는 사건이니까 현금 네. 청산을 해주고 어, 지금 아, 이름생각안 나는데 아, 고무동 같은 경우가 만촌동 이런 데 지주택은 워낙 이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지주택을 현금 청산을 해주고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보상을 해주고 그래가는 거 나머지는 그래 안 간다 여기가 보통 이래. 나오는 써 굉장히 옛날에 요새. 나온 게 있네 청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합원 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반 분양을 임대사업자가 전체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명. 여기가, 여기가 거의 서대구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이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 옛날이지. 좋아. 3,053가구가 들어서는 평미 사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이중 2,020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부가 된다. 아니 그게 해준다. 유튜브가, 아니 저, 저 뉴스가, 블로그가. 이거는 뉴스 안 뉴스지. 이거는 블로그는 아닌 것 같은데 유시스카는 뉴스에 나와있는 그, 거고. 뉴스 알지. 어, 거기에 나와있는 거고. 블로그는 지엠마타로 쓰는 거고. 어, 뉴스는 그렇지. 뉴스고, 사실 이번에도또 TV 나왔지만 돈만 주면 억수로 좋게 쓰죠. 유수 자세로. 라고 유수도 가만히 봐봐래. 이 분명한 면안 좋다. 아, 억수로 아, 좋게 아. 막 얘기하는 게 유수도 광고야 되고. 유수 자체가 밥 먹고 사는 게 방송 자체가 밥 먹고 사는 게 광고인데. 이런 데가 블로그 아이가. 이게 블로그잖아. 그거는 유수 자체 위에. 자체 위에 찬단에 어. 블로그 되는 데가 블로그. 공공지원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이란 말다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그래 쉽지 않아니 민영애 수도 쉽지 않은 거를 지주택이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간에 수로이 옥수로 많은 이별 동네에 내 생각은 듣그 생각이 맞아서? 나도 재개발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은 면지 모르는 것도 듣기도 듣고 시공사, 시공사 한안 배우는데 지금은 문양은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저렇 시공사 시행사를 한번더믿는다 이거는 문양을 하는 게 아닌데 아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아예 어. 문양을 하는 게아니면 다들 를 물어먹고 사는 거지. 시행사에서는 고맙고 보상을 해주고 대주가 있고 이거 원래 정그 임대... 그 임대. 정부에서 하는 건가? 그렇지 정부에서 하는 건 없어요 정부에서 하는 건가? 나도 거 그렇게 나. 알고 있거든 정부에서 하는 게 없는데 봐도. 카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에서 이거는 도와주시는 응. 사업이다 대구에 아파트가 어. 남아오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웃음> 오감이게 아, 왜 이렇게 얘기해? 이거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에어아 자기들끼리 얘기하 이건 나아로 하는 거아 왜? 임대 아파트가 이게고 <웃음> 하니까 다라아 이제 지원을 해준다. 약간. 그러면 l h 하거아기서들어한말이 그러면 지 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야. 하지 말라고 이 편한 세상에 조금 붙어갖고 좀받아고 <웃음> 하고. <웃음> 이 대리인이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 편한 세상도 네. 그 군이 1군이고 3군이 어, 있는 것 같아. 어, 이때 건설, 어, 건설도 어, 1군이고 3군이 있는 것 오늘 내가 얘기를 해준면 어. 예를 들어서 이 편안이잖아. 어. 이 편안이 안 했어. 그러면 이 편안을 따고 밑에, 네. 밑에 거리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 어. 이 편안 그, S명시, 이 편안 SK명시. 이런 식으로 따고 다가는거잖 이 편안에서 어, 돈을 주고 이 편안에 메이크를 쓰고 나머지 뒤에 거를 쓴다. 내가 봤을때 이거 3분인 것 같아. 내가 전에 근데 한번 알아봤거든. 알아봤어 내가 그 3분일 걸? 하면서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맨날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삼분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3분이라 카는데 4군. 모르지. 세대주가 너무한데. 어마무시한데 내가 이거 봤을 때 이거 뭐다할수 아, 있는 게 쉽다. 그러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아니 뭐 하락하잖아 시행을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짜증나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시행사들이 남은 경우도 있지 어, 남은 경우도 있지 근데 결국은 시행사에서 남으면서 결국은 시행사에 돈을 많이 받는 거 요는 내가 생각하는데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음, 크게 돈낼게 음, 없을 거야 그 왜냐면 여기가 뭐가 맞냐면, 음. 뭐가 맞냐면 아 물론 사 돈이 많아 있는데 아니다 시행사는 평균 많아 수로 그럼 보상을 해줘야 예. 지 아, 내가 하는 말이 있구 나같이 잘야아사이사잖아지하장 얼마나 지 근데 그 보상을 시행사에서 그 돈이 다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주죠 아 너무 말 건데 그러분들은 소재수가 저희도 손에 구하 천, 이0백 세대만 해도 엄청난데 이대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의안 된다고 생각해 천매 세대는 지금 조합원 물량이고 그내 아, 아는 애는 지금 자기가 조합원 물량 아니 삼천 세대면 천몇백 세대가 조합원이고 어 거의 천 세대 조합원이고 아무시 0대 임대 임대 임대 그러면 임대할 것 같은데 그만큼 돈이 있어. 임대 몇년 해갖고, 이제 나대판다 이거지. 임대하는 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요 시행을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돈이 많아야 되잖아. 임대를 할것 같으면 아파트에 하, 짓는 값도 안 나올 건데. 자제를 야, 말로는 이제 재개발 하나, 말로는, 과버는다재가 돈이 많고. 그래서 네, 이제 인대아파트에는 아주 불쾌하게 들어가고 기본이 그렇다고 음, 얘기는 음. 하는데 음. 아니 그렇다고 얘기해도 뼈하고 골조는 다똑같도돈 아, 아이가? 기본 베이시고 배식, 기본 들어가는데 건축업자들이 지금 옛날에는 일반 건축업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전문적으로 바뀌는데 종교에 네, 있는 정. 건축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아니 아파트 지금 이 땅으로 음. 지나도 이제 돈 벌고, 생 때문에 돈 벌었는데, 사실, 없는 건물을 제대로 짓잖아. 아파트보다 먼더들간다 아니, 응. 내가 그,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응. 빌라가 짓는 게 비싸냐, 아파트 짓는 응. 게더 비싸냐 니까 빌라가 그래, 더, 그래, 더 비싸다. 비싸다니, 싸다니. 엄청 싸게 싸다, 어하지 응. 아파트, 일단, 일단 아파트는 50%. 거의 아, 많이 남네, 어쨌든 간에. 남으니까 하겠지. 남지, 남지. 남으로, 남, 남으니까 하겠지. 50% 남지, 50% 남으니까 하겠지. 예전에 내한테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한테 이제 그 아파트 뭐 이래갖고 시행 뭐 이래가 이런 거 있는데 주변에 그래도 돈 있는 분들 좀 있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지요. 나는 일단 물 모르고 그런 건다 받아. 내치진 않거든. 한번 뭐지지 이렇게 해갖고 받아 봐. 나도 이제 모르는 배워야 돼. 아 이래 본다고 이래 보면 이거는 어떻고 이건는 어떻고 내가 막 물어보거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이걸 저도 딴데 얘기를 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야 이거 마진이 이래갖고 무슨 사업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이는 것만 사업성이 하고 따로 먹다야 돼요. 먹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나 이제 거제도 있을 텐데 참 많이 배우기도 많이 배워고 많이 듣기도 많이 배웠 내가 모르겠다 뭐 나는 내 직감을 그냥 믿고 내그 뭐. 능력은 없어 없지 능력은 없지만 내 이때까지 뭐 살아오면서 그냥 경험, 공급, 네. 그림을 봤을 때너들덜네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건데 뭔가 팍 데크꽃처럼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래? 계속 계속 가볍을래? 예? 그니까 내가 그래. 이제 나는 이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나부지, 지말씀대로 아이고, 나 인케도 한 5년 간다. 어? 그, 나부지도 인케도 5년 간다. 이 얘기를 아, 아, 아, 하는 게. 게. 근데, 바를 수도 있어. 일단은, 그 바를 음. 수도 있어. 아, 예. 뭐, 어, 뭐, 나와, 뭐, 내 생각과 니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려. 나는, 이게 분명히, 내 주변의 부동산들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2007년 8년도 9년도하고 똑같다. 근데 그보다 더 심하다. 음. 그러면, 그때 3만 세대에, 지금 10만 세대, 그때 아파트 4억 5억에, 부산이고 19억 8억이었는데, 지금 음. 아파트 4억 5억 6억에, 지금 금리 부분하고, 보름이 빠지면 그때보다 더하다 근데 몇몇 부동산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2007년 9년도로 재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아파트로. 나름대로 오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바꾸라! 그때 가야지 부동산이 들리 된다. 초자들은 떨어지는 거잖아 부동산 이제 뭐 자이선 사업을 하면 오픈 했던 아들, 대나 소나 이런 아들은 들어서 납히고, 제대로 옛날에 경험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줄 아니까, 그걸 할히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는 2007, 8년, 9년이고, 뭐 나도 구간에 있었지만, 그때는 아파트 상3 SKB, 대우트, 대표적으로, 부산이딱 대표적인 거요 근데 지금 봐봐, 아파트 자금 막 북구 5억 7억 8라 이래야지. 평수에 따라 약간 틀리지. 대체적으로 다. 어. 아. 그러면, 그때 3만 가구에, 15,000 가구가 미분양 났을 때 시작되고, 지금 10만 가구에, 벌써 지금 시청에서 나오는 거는, 8,600세라고 하는데 만가고 너무 없어요 2만가고 이상 되었이 시작된다 그럼 내한테 전화 오는게 기본적으로 메이스가 마이너스 비가 4,000, 5,000이니까 그러면 내가, 내가 5억에 분양받았는 아파트를 뭐, 5,000대면 4 5,000에 지금 팔어달라안 팔려요 근데 오늘도 내가 뭐 내, 내한테 따로 연락이 와갖고 또 아파트 전문적으로 그래도 내일보다 나이 많지 나이가 한5 0 여덟, 아홉 대는 또 이제 초반 인데아 토양님, 이게 좀 예수에 관해. 아, 이런 거안 돼요, 지금. 왜요? 이거 또 마이너스 5천이다. 에 대구역 저들끼리 또물욕세권이지 언제부터 대구가 또물욕세권이야안 돼요. 안, <웃음>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30대 대구역 차이이를 자의. 하나 어, 그, 샀어요. 30평을 샀더라고 5억에 샀대. 내좀 비싸게 샀지. 몰라서 그냥 가격이요. 가... 아니 좀올랐는 가격이 샀서 어, 모른다. 그냥 가격이야. 어, 가격이 가격이 뭐. 어 모른다. 가격에 샀는데 지금 이제 내려가고 저기 <웃음> 가더라고. 자기가 사는 가격보다는 내려갔다 가길래 나한테 그얘기도 하면서 니를 그 후미 아파들그 아니 팔았다. 나랑 갑자 하더라고. 남들은집 팔아갖고 매도 시켜버리는데, <목소리나> 5천만 원 벌어갖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 부끄럽다. 야, 하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 돈이 내가 한 1억 얼마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야그 돈을 한 4년, 4년? 4년? 4년, 할까? 4년 가까이. 뭐 물론, 내가 그돈 갖고 뭐할수 있는 건없잖 금리도 어차피 저금리였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그냥 또 계시면 그냥 혼을 볼 수가 있어. 그렇지, 그 정도만 있으면 내가 그때 전매를 하려고 그 아파트를 직접 찾는 건 맞는데, 기다려 놓은 건 맞는데,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 바로 앞에 아파트가 나왜그 멀리까지 가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벗으면 되게 맛겠네 어? 그집 앞에 아파트 사서 문제 되겠어. 또 올라왔지, 그게 지 <웃음> 많이 올라지 얼마 그때 얼마 있네 그때 그렇게 많자 그러니까 아, 가게 네. 앞에 그래 가게 앞에 안 봤는데 40평 개봤자 아, 40평 이런 거 빼고 30, 30, 30평 그냥 30. 기본이 사지 아 그러면 아, 그래, 그래. 그게 3억 거 알지 3억 거먹 알지 2억 2억 얼마 있지 내집 앞에 그래 저창기 네. 만약에 그때 샀으면 이거 지금 음, 그래도 요번에 음. 뻥튀기 됐을 때한 5억에 팔아놓놨도 있거든 4 8 5까지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3억 9천, 3억 8천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원 가격으로 내려가야 해요 이게. 왜냐하면 얘들은 나는 처음에 위치가 나쁘지 않게구 9천 바로 앞이고, 서구권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다 생활을 버린 니까 자, 이제부터, 자, 옆에 아파트도 30몇층 오고, 이 옆에 아파트도 30몇층 와. 이제 옛날 아파트, 선 아파트, 새아파트가 두 분이 층수로 이제 바뀌는 거야. 뷰의 차이가 있네. 아, 있다. 이제, 이제 어. 층수로. 야들 지금 어차피 뷰가 다 가려졌어. 원래 여기서 앞산이 보였는데 그 옆에 지금 인편한 세상이 들어왔거든. 입주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 거기가. 그러니까 앞산이 보였던 뷰도 가려졌어. 나도 짜증 나. 가게 앞에서 밖에 보면 앞산 보였는데 이제 앞산도 안보이고높 더욱 인간은 우방랜드에서 강원까지 폭죽을 타잖아. 아, 그렇지. 맞다. 맞다. 폭죽이안 그래, 그래, 보이는 그래. 거지. <웃음> 뷰가 가려졌어. 근데 여기가 누가 가려졌냐. 자 이제 우리 4동이또재개발 하잖아. 이 아파트는 이제 이제 그냥 깔아놓은 거야. 왜? 여기도 지금 38층에 올라가거든. 그럼 이 아파트는 우리, 우리가 우리 재개발 되는 구역이 어찌 됐든 간에 이쪽도 가리고 이쪽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이야 지금 제일 크게 내한테 전화 오는데 어. 아, 서울 중비에는 뭐지? 아파트 이쁜데. 반도 유 봐. 아 그래 반도. 어, 반도 유거 내한테 전화가 한 내가 작년에. 아니 희한한 게 있대. 반도 유거라도 40평이 없어. 아, 없어. 더 웃긴 건이평원세도 40평이 없어. 30평대가 끝이야. 근데 약장 선호하는 데가 이거는 수정구 아니잖아. 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 데에수는구세에 데에 있. 그래. 아, 여기 재개발하는 데는 50평대가 또 있어 그 미싱 뭐시라고 나중에 게그 서구에 미싱 다고 50평대 사는 거 50평대 사거 그거는 옛날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사람들 잠깐 아아 나는 그거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집에 없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집에 없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평수는 음, 좀 아, 넓은 게 좋더라 나는 확실히 30평 때 집에 갔는 거랑 40평 때 집에 갔는 거랑 다르더라 느낌은 틀리지? 많이 달라 느낌이 에이.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아니다 어. 그러더라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다녀 봤잖아 내가 아 수치. 그렇지 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는 게뭐 신축아가지고 아, 아, 아, 수시로 보는 아시고. 게 예를 들어서 어찌보면 상가 건물에 4층 주인세 그것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목소리> <앞으로> 25평을 <25개는 목소리> 만들어 놓고 이번에 <동생의> 서비스 면도고 <목소리> 그러면 25평을 넣는 게 너무 어, 색깔 안 나요 <목소리> 어, 어,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 텐데 <목소리>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25평 25평을 넘겨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에 누가 세라 하는지 여러분이 있을 텐데 일반인들은 그냥 뭐주택이 아, 모았어요. 근데 건축 업자아조 종합건설 가야지. 그다음에 건축하는 약그 아들들도 그런데 우리가 아, 일반적으로 스물 가섯에이 2만원. 아, 진그 머리가 아예. 한번뭐 100원, 2지0원2 도시의 한두 을못 받는다. 라고 2 5억도안에는 한두 타이 리가없는기했그 근데 우리 가 건물을 딱지으면 예를 들어 27, 28평이 하고 주인 세대를 혹시 진짜 이쪽 아 아니면 아파트 3 3세평이야 얘가 45, 50평이야. 도시의 그 한두 을못 받는다. 그거 내가 영상에 올리나 는데 한두 을못봤는데 지금 그런 컨셉을 했을 다기 자기 수 이런 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걸 내기 위한 게 내가 없어서 돌려 넣어 줘. 이런습는 뭔가 아니야. 빼먹을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 음. 근데 일반 서민들은 정말 모으는다. 음. 그리고 뭐 4,50평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무조건 4,50평 사는 사람이 많다. 아, 왜? 네. 없는, 없는 네. 사람들 보다 는3 네. 2세평에평범한 사람들이 성화하는 것보다는 50, 50평이 돈 있는 사람들, 5 0평 70평이 돈 있는 사람들, 부산이 80평이 100평이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장사를 하겠다는 게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했거든요. 버섯에 해봤지만 사촌동생이 퓨야, 이거 없는 아들 산게 아는 거 아니야? 있는 아들 산게 아는 니까 1kg에 누가 30, 0 0만 원짜리 사먹노등 입장에서는 못 물으니까. 근데 인터넷 올려봐라 돈 있는 것들 그냥 막사 어떻게 80만원, 100만원짜리 사무 근데 내가 블로그를 내가 만들어갖고 해봤자아 스님들이 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또 하나 나는 배우는 스님들이 60만원짜리,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전물버을 40만 40만 40만 사서 사실 내팔 하나만 나이 내가 이거 사는 아, 아, 거 쌌다 그래. 예, 이런 이런 그다음에또 음. 네, 50만원 주고 사가 아, 국을 하무차 아하는경우 그래 8 0만 세상에 이런 그래. 한 얘기들을 봤죠 렸 그래 그럼 그래. 왜사장님 그래. 내가 봤는데 뭐, 왜? 네. 내한테 사기 쓰다 됩니까봉사도내용 뭐, 뭐, 얘기하면 좀데 내가 사실 그래 뭐사장는은뭐좀 뭐 시원한데 좀 조금 이래 사기 다 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만 알아보다 보니까 음, 하나 딱 들렸어 야야 음, 사과해라 그런거 아예? 한번사과해야다 사과했으면 됐을 긴장을 야라 나는 모르는걸 배우는걸 좋아하거든 아, 그 아, 유튜브도 네. 뭐 예약 근 이런걸 진짜 많하니까 아, 네. 네. 안해보자 네.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거고 부동산로 내가 유튜브 해봤나? 아것도해봤어요 모르고 막 해보는거야 그러니까 또뭐 이렇게 되네? 아 그래 보선의식도 있는 반면에 또 노력도 많이 하죠 보통 세네식에서 사는거죠 제는모르이다 노력 좀 아, 하고 모르는 건 묻고 근데 뭐또한하도 유튜브 알겠지만 저한테 묻지 마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재밌어 요 이런 나 유튜브를 미용을 별로 많이 아, 하고 싶고 상담하고 또 네. 가고 싶다 아, 조기. 이인데 어, 어 조깅이면 어, 조금 벗어줘야 돼 그래요 리고 조깅 그런 가 알잖아 벤치 이런 거고 조깅 그것은 네가얘기도더 해야 돼가이놓고반 밖에 남아야겠습니다 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해보실 시사 얘기겠죠 조깅하는 정치인 조깅하는 이거 계속하니까 넘들이 하면 나도 이런거 뭐 이런 얘기하는거 별로 좋아요 일단 어, 어죽습니다 <웃음> 물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이기가 좋은게 뭔면그 봉, 봉, 공, 공 뭐지? 봉? 봉을 해갖고 봉, 봉, 봉아아 예쁘지도 않네 아가 맨처음에 내가 맨 처음에 한한테 뜯으라고 하죠? 뜯길래 나는 이제 족구로이 보다보니까 쇼크로 내가 뜯을 일이 있으니까 이는데 예쁘지도 않아. 찾았어. 어, 보니까, 주느 조회수 2만, 3만, 5만, 많이 나오거요 아, 많이 나는 게. 네. 오느 순간, 오늘 내가 아침에, 네. 내가 아침에 인터에는 뉴스를 만뉴스 보고, 유튜브를 한번 나오는데, 20만, 30만 정도 나오는데, 너무 반 내가 살짝 벗었어. 아. 그 그래 이제 자은만 살짝 나오는 걸로 썸네일을 만들어 놨어. 25만 30만 나오는거야이는 별거 없는데. 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거. 이는이도이 정도는. 이는도는이정는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는이 정도는. 는이정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정도는. 이정이정는이도 내가 봤을 때그 사람을 했으니까 형이 유튜브 아, 한번 해보시지 않나요? 진짜요? 아이고 아 시대가 변했다 아, 사진이 아니다 지금 지금은 아, 아, 사진이 아니고 무조건 인상입니다 아, 아, 한번 해보죠 내가 모르는 거 알게 주겠다 난 니한테도 그렇다 들거아심만 하잖아 내가 왜니 네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 미용실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요 어, 맞다. 근데 막 후원을 해. 그러고, 뭐, 말은 너처럼 아니야. 말은 너처럼 안데좀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데, 니보다 나이는 월등하게 많은 거야. 50분만 노래내고 있는데. 근데 후원을, 아유, 고생하시네요. 5천원, 5천원. 후원을 막 하는 거야. 아 이거 연단해. 그러네, 니뭐겠어 언니는또 말이 시원시원하잖아. 그러다 뭐 정치만 정치. 가가고 분명히 가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정치 쪽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애들한테 막 얘기하면 글란네 아, 이거 해보라고. 이고 아니, 별거 아니다. 근데 내가 돈을 잘 벌었을 때 이런 얘기를 누가 했으면 나못 들었겠지만 돈을 못 못 벌어서 이런 얘기도움고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돈을 잘 벌었을 때 이걸 팔았으면 나 진짜 더잘 벌었을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게 미용실도 응.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스타 이런 광고 해갖고 하려더 많이 벌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를 놀라 그랬거든요 아 귀찮아서 안 되겠고 그래. 그냥 이제,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돈을 드려갖고 저문자얼마야 하잖아 음. 아 문자는 아니, 쉬운데 이걸로 인스타도 이렇게 막 해보니까 거희가 어디에요 제가 어떤 말인데 이걸 문자로 이렇게 상담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 아주 대놓고 말을 하면 맞아.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어. 뭐, 문자로 상담을 문자 하지 어린아우들은 그렇지 그렇지 어린아들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내한테 문자로 와봐 이게 세상이 그렇더라고그트레스좀낫더라고 그러니까 그게다접었 그 우리는 다또 시간이 네. 도린 사람인데 그 자꾸 시간을 좀여다가좀 이렇게 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네, 이게 좀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똑같이 얘기하지, 채팅 지지말아 그냥 전화라 전화하고 문자내야 돼. 뭐 그냥 제가 전화하시면 바로 보고 얘기해 드리겠습 그냥 뭐내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같은 경우도 그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그래갖고 근데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사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내 주변에 유튜브를 한 사람도 없었고, 블로그라는 형님도 야야 블로그 봐라, 이런 얘기가. 나는 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돈다벌어잖참 아, 맞네. 아, 속상하더라. 그게. 야, 그내 거를 주는 건데. 애인이 아니, 애이 아니고 남편 아니고 누구나 아니고. 그래 주겠나? 엄청 속상하더라. 속상하더라. 속상하더라. 속상하더라. 속상하더라. 속상하더라. 오늘 먹으기 너무하는데. 아, 아니, 진짜 아, 개무식하게 먹은 거구나. 진짜 무식하게 먹은 거구나. 아, 그래도 님뭐하서 네 다행이다. 아니, 아, 그래. 그래. 아니, 아, 이런 거 먹어보자. 뭐, 이런 거 먹으면 뭐 되겠지. 이런 거할게 뭐, 뭐, 뭐, 뭐, 뭐, 없어. 아, 그거는, 이어 먹으면 되겠지. 이어 먹아도 미안. 5억 먹어보자. 5억 먹할게 없어. 그 사이에 네가 몰랐을까? 몰랐지 너무 몰랐지 그러니까 너무 부식하게 이렇게 막옆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말 하면 좀그렇지만 친구도 잘 아, 사귀어야 된다 아, 그 아, 여기에서 나오는 게 대보다 조금 클라스가 좀더 있는 친구를 만났다아요 아, 예. 나나 그렇게 무식하게 돈모으지 말고, 이거 여자 투자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네, 구조하면 일단 기다리면 된다. 뭐, 가는 친구 얘기해야 되나? 말안 같은데 아니야. 이 클라스에 이미 얘네들이 집을 한집다 들고 있는 상황이고 했으면 들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래야 하잖아. 이걸 사아으무 네. 없어서, 있어서 이게 음. 나누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음. 도움을 주는 애들은 내보다 더 남는 애들이 살아가는 것만 이렇게 보면, 원래 하는 지만 보고 조금 나왔는데 그를볼 때가 없었는데 나도 다 아, 없었으니까. 여기다가뭐 우리 부모님들이 네. 또잘살나는 것도 아니. 또뭐 아주 시감하는지 몰라 나는 내가 업자들을 아, 많이 보고 살아서 는데요업자들 중에서 내보내보라얼나들이한번 내가 청이 나이가 많아. 50대, 60대, 0에 많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래, 범인수로, 아, 내가 건축 좀 배우고 싶은데, 지금 가르쳐 줄랍니까, 이거? 아, 예, 양사장, 오이서 가면. 제가 이걸 배우면, 저하고 적이 돼야 될 건데, 그거 겠습니까 예, 뭐, 양사장 적대겠어요 같이 공중하면 되지. 공중이저 대기만. 뭐, 서로 더 좋은 거 뺏기고, 뺏기고, 카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데 아이고, 나 양사장 하루 이틀 봅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변하 이런 얘기 하면서도 내가 말이야. 내가 뭐좀짜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이 하더고 그리고 음. 도둑가 네가 여유가 야, 있잖아, 그니 그룹이 하고 그런 그렇지 여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이 이 정도 되겠네 알쳐줄 때도 없잖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없는 것들한테 가서 배워봐 그렇게 인마 경쟁이야 돈안 내니까 알지 내가 이렇게 되지만 상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미 가졌고 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니 네 그래 따라해라 개 안다 응. 이런거 나 그러니까. 갖고 계신다 개 안다 니도 그래가 밥 먹고 그러니까. 사거라 네, 그 사장들이 그런답데 어. 그럼 그래, 사장님 뭐좀 괜찮으십니까? <목소리> 에이 괜찮습니다 그럼 아침 10시 까지 마어디예 10시 까지요? 10시 까지 어디 가요? 아왜 갑니까 그럼 아침 10시 누구 와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단 말이야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렇게 조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뭐, 내보다 좀더 있더라도, 여유가 좀더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했더라면, 이렇게 좀 있고, 호치까지 안 해주셔도 내가 쫓아다니지 이렇게 쫓으세요. 이렇게만 했더라도 됐는데, 자, 여기서 또 웃긴 게 비슷한 느낌이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 기분이 네. 거든 가르쳐 주지 않고, 강요를 몰라, 내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도 있고, 내가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워낙 내가 이제 잘팔았고 응. 응. 자기들한테 왜조속있는지는 응. 몰라도, 응. 나이 어린 친구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응. 나, 나 편했다. 그라 그래. 아, 너무 편했지. 뭐든지 다. 네, 뭐 제가, 뭐 내가 이거 좀 물어봐도 내가 해도 되겠어. 아, 얘한테는 할수없어 어, 뭐 이런거 아지못깐 아예 그런거 없습니다 어차피 저 같이 갈거 여유 근데, 네. 막, 다스 근데 다스 이제 그런사람들이 네. 좀 많이 지좀안게내 마찬가지 아, like 일단 요걸로 마무리하고 어, 어디 대차마 커피 차이거 아, 맛있어. 아, 아, 됐습니다. 와, 힘드나, 아, 내 크기 있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여튼, 오창이는요, 네. 제가 오늘 마이무라 하면서 하고, 봅니다. 와, 이거, 의... 와, 상태에 억수로 잘 나온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은 따로 시간 되면 다시 짓겠습니다. 예, 연예인들만.